오늘은 회중에 진 클래식한 회라고 할수 있는 광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촬영을 먹을 거고 이거는 아버님도 장인 노른도 좋아하셔갖고 요거한 마리 장인 노른도 따라 떴습니다. 너무 쉽게 떠진 것 같아요. 야... 깨끗하게 분리가 가지고 야. 요, 키로 조금 넘는 거는, 어, 키로당 3만원. 아, 어, 이 또, 방어를. 수업을 좀어요 요거는 장인어인 갖다 드리고, 자 요거는 키로 조금 넘는 거. 어. 두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광어, 소방, 그리고 소주는 응. 야. 25도짜리 진로 골드입니다. 또 분위기 좋은 야장에서 한번 해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좀 접해서 그렇지 아이 광어만한 회가 사실 있나 싶어요. 오늘 수산시장에 한번 쓱 갔다가 야 광어 한번 가만히 먹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또 왔습니다. 자, 예, 자, 예, 수아 서 오, 우 이거지 하... 어... 야... <웃음> 하...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좀 소주 독한 거 해먹을 때는 먹어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아 들어오자마자 입안이 딱 정리되는 것처럼 캬 소리가 살딱 나오면서 키가 막히네 아아 한번더 자아 자. 와우 와요 서 해, 소주. 아, 그럼 뭐 뭐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? 음. 그리고 소주가 25도짜리 간만에 딱 입에 다니까 처음엔 살짝 좀 짭짤하면서 살짝 달달한 느낌이 같이 딱 들어와요. 와우. 식도를 지나서 위장으로 딱 오면은 내장이 여기 여기 있었구나. 느껴질 정도로 기분 좋게 싹 내려옵니다. 아. 이기서 하자 아... 더만 강화해 참몸쪽 이쪽 살 기름지지 않고 아 차지고 맛있네 예. 요새 너무 흔해서 그렇지 진짜 고급백감이에요. 아. 자 그리고 또요 부분 매니아 분들 많이 드시죠 지느러미 여기는. 사실 저 기름진 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선호 보이죠. 아, 이 기름진 건 역시 음. 아, 와사비. 기름이 좀 많은 부분은 이 와사비를 생선 기름이 좀 어유가 좀 중화를 좀 많이 시킵니다. 지금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예, 아, 고추냉이 이만큼 넣었잖아요. 절대 이게 오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. 아우 좋다 일부러 무슨 면 참거라 그런거 아니에요? 아. 근데 방금 너무 많이 넣었다 <웃음> 중화가 되긴 되는데 들거좀 너무 많이 넣었네 아아 <웃음> 아, 그래도 맛이쪽 굉장히 좋습니다 네. <목소리도> 한잔또 y 서 아, 지느러미는 이 살에 비해서 오독하면서 기름 그 풍미가 쫙 퍼져요 아..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느러미는 그냥 요거만 살짝 소스에 찍어먹는 경우는 조금 살짝 좀 느끼함이 있더라고요 씹는 맛은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고추냉이좀 많이 넣어가지고 같이 또 해가지고 또 먹으면 어느정도 좀 중화가 됩니다 기름기가 刷刷 뭐오반한다 뭐 일부러 참는다 뭐그 정도 아니에요 절대 음. 야... 요게 만약에 이걸못 버틸 정도였으면 지금 기침하고 난리가 납니다 음. 자 이번엔 방어 하... 요... 대방어보다 지금 이제 살짝 더위가 이제 조금 꺾일 때 되면 이 소방어부터 맛이 좀 든다고 하거든요 뭘 음. 한번? 소방어 음 어, 어, 괜찮네. 좀 담백합니다. 막 엄청 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 방어란 그회 자체가. 어, 담백하니 괜찮습니다. 음. 아, 여기다. 살짝 조금만 기름기가 살짝만 더 생기면 더 맛이 좋겠네. 아. 방어도 너무 기름진 거 보단, 네, 기름이 살짝 낀게더 맛있거든요, 음. 아, 어디까지? 제 개인기 옵니다. 자, 초고추장. 아우. 어. 아이고야. <웃음> 방어 좋지만, 아이, 식감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광어를 좀못 따라오네, 지금 아직까지. 아. 아, 아우 진짜 오늘 너무 좋다. 지금 살짝 기두람이 우는 소리도 좀씩 들리기 시작하고 이 저녁에 하, 분위기 좋게 딱 만들어가지고 더톰하게잘 썰린 이 광어에 거기다가 아, 25% 소주, 아, 클래식하게 어떤 어, 초가을을 즐기는 아 너무 좋네요. 수아 <웃음> 아, 나 너무 맛있다, 진짜. 진짜 따지고 보면 광어만한 회가 또 있나 싶네요 진짜 음. 우럭하고 예. 오늘 우럭은 좀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티어가 광어 우럭이잖아요 음. 광어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어야 맛있고 우럭 같은 경우는 살이 좀 단단해서 살짝 좀더 얇게 썰어도 굉장히 그 맛을 즐기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고 음. 행복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일 끝나... 저는,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를 퇴근하고 음, 잠깐 이렇게 좀 쉬기 전 그리고 좀 남은 시간에 회에다가 소주 한잔을딱 한다 이런 자유가 좀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또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. 그렇게 굳이 행복을 무슨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. 소아 쏴쏴. r 啥자나 <놀람> <놀람> 근 네. 슬슬 탕이 땡기는데 탕을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? 음. 자 매운탕도 네, 끓이고 있습니다 하, 네, 클래식하게 뼈하고 된장, 고춧가루, 이런 뭐 다진 마늘, 간단한 것들만 넣고 쑥갓 청양고추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네, 클래식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음. 화면상에 매운탕은 잘 안보이지만 네. <웃음> 오, 야, 아, 아 g 여기또 한잔 자, 시 야. <웃음> 음? 여기 앉아? 이거 과들. <웃음> 아이고. 여보 나 금방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뭐. 어 지금 얘가 자야될 시간인데 깨가지고 어이고자 오늘 이거 좀 마무리를 하고 저도 가서 어, 저 와이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어차피 지금 소주를 좀 먹은 상태라 막막 막 직접적인 어떤 육아를 지금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기저귀 가리든 분유를 타야 되는 거든 뭐 서포터를 잠깐 어,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걸 막잔하고 어,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쏘아 어, 광어라는게 지금은 이제 흔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생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광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조금 어,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어떤 회도 에 뒤지지 않는 음. 진짜 엄청 훌륭한 색감이라 생각합니다 하...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광어에 소주 한잔 어떠실까요? 네. 자, 네.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, 바이바이